아니 가보자 가자 형 그럼 붓기 확실하게 확실 챙겨 아, 줘아 진짜 선 아니 부기한번해부기 아니 잠깐만 안요 아, 아니 잠깐 아, 잠깐만 아니거니기는아 잠깐 잠깐 이거 튕기기는 거 진짜 아니거니아 이거 튕기기는 거 진짜 아 이거 니는거진아 이거 튕기아 이거 튕기기는 거 진짜 아 이거 니기기는거 진짜 아이는거진아 이거 튕기어는아 이거 튕기기아 이거 는거진아 이거 튕기는거 이거 튕기는거진아 이거 튕기기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튕 이거 튕아 이거 튕아 이거 튕 이거 미성자를 출입시킨다는 정보가 입수됐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? 당신 누구야? 내 소개가 늦었구만 난 국내 최고의 나이트클럽 단속반 개차반입니다 <웃음> 술 녹으면 애미에비도 몰라고 어, 예. 그러니까 아 우리 미성년자 없어요 에이 발뺌하고 어려 보이는데 신분증 줘봐 아이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신분증 좀빌려주십시오 신분증 없네? 아 신분증 좀 빌려주세요 예, 여기 응. 여기 예 줘봐 예 여기 있습니다 어이고 나랑 이름하고 나이가 똑같네 <웃음> 아우, 갑다 친구야 오우, 야, 오우, 이 친구도 오우, 나이도 오우, 같고 고향도 그래. 같애 반갑다 친구야 전 뵙겠습니다 친구인 가 없이 친구야 <웃음> 친구는 가짜 양주도 판다는 정보가 입수됐어 아픈 소리예요 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이거 가짜 양주가 아니라 아, 다 이렇게 팔아요 손님이 먹다 남은 거 섞어가지고 파는 거치는? 거지 어, 응. 얼마에 파는데? 100만 원 100만 원? <웃음> 아니 가짜 양주를 100만 원 지금 사단이 팔라고 그래서 파는데 나고 어떻게 하라고? 파시면 되죠. 어차피 술 먹고 개되는 건 마찬가지니까. 아, 그러니까. 그래,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 개아 그러니까 그러니까.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양주 다 꺼내 봐. 해볼게 없어. 볼 게. 다 그네 발. 아, 진짜 이거 두 병, 두 병. 이거 없어 이런 거를 이런 걸 팔면 난 받는 SBS. s b s s b s 는 도대체 뭐야? 이상하게 문근영 같네. <웃음> 뭔 소리야? 제발 좀. 엥엥엥 나이에. 아이 진짜 분위기 왜 이래? 이건 뭐뭐 남자들만 있고 단속 두고 나 그냥 갈래. <웃음> <웃음> 가지 마. 아, 죽어. 그냥 갈래. 이따가 섹시 때스 경연대행이 된다. 재밌어 재밌어. 네, 자 춤출라고 지금? 뭔 소리야? 이상하게 꼭지점 댄스 추고 싶네. 제발좀엥엥 엥간이. 아니 단속 분한테 춤을 추게 하질 않나? 안 되서 지배, 지배인 지배인 데리고 와. 뭐, 오렇게시끄러워 이거. 그래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나이트클럽의 지배인 기지배입니다. 잠시 말이야. 가짜 주판매으로 구속하겠습니다. 손내리어아 참. 다 내밀어 이거. 아, 아 진짜. 뭐야 이게 잡으다 못한다. 또... 둘. 어이, <웃음> 어. 아로 제로 아유. 제로 올렸네 치질에 맞아도 저방에두 대만 맞자 두 대만 맞아야 돼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건 사람의 맥박이 아니에요. 그럼요 대지의 맥박이. 이야이 <웃음> 어. 사람 용안에 우리도 음. 침맥 좀 봐주시고. 그, 어, 어, 어. 아 그럼 끊어. 좀만 바른다야. 줄을 서시. 어, 줄을 서는 형 맞더라. 당신 안 되겠어. 당신 말이야 다 체포야. 어 어디서 가짜 양주 팔면서 말이야. 이거 다안 되겠어. 말도 안 되고 다 바로 연행이라고 나서 들어가자. 줄 밟고 뭐 하는 거예요. <목소리> 이상하게이중기한네봐이야 내가 그나저나메뉴판에뉴판가뉴판 거. 그뉴판에 있는 거. 그베뉴판 거. 뉴판에 있는 거. 다베뉴 거. 뉴판에있에는 거. 그는 거. 있